안녕하세요, 여러분. 끼끼입니다. 끼끼. 키키. 연느 때와 같이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생소한 뭔가가 보이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 천 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뭔가 뜻깊고한 발짝 나아가는 아 지금 천명안 됐네 벌써를. 저 아직 천명안 됐네 이러고 있어. 요 어 계속 986이 멈춰있네요 그래도 지금 시간이 6시 20분 정도 됐는데 오늘 안으로 1,000명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아, 아! 여러분! 팝콘각이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저를 구독을 하면 은그 메일이 오잖아요 오 가장 최근에 오신 분들은 송아님 5시 12분에 저를 구독해주셨고 다이 티 t 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팝콘이 없으니까캘로우를먹으면서 볼게요 제 머리에 핀새이랑 동일한 거 근데 한 시간동안 느른 사람이 없는데? 안 느네 9 8 6이 마이 그건가봐요 완전 안 느네 안느잖아 심지 어한명 내려갔어. 심지 어한명 내려갔어. 요왜구독 아, 아. 취소하시는 거야? 키키는 오늘도 경토남을 배웁니다. 다시 올라갔네? 키키 갖고서 장난치기 있기 없기 기할 것도 없는데. 아, 아 아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색칠 도구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뭘 만들 거냐? 한... 유튜브의 그린버튼을완성 했습니다 유튜브 끝나 유튜브 끝나아 제가 천명이딱넘으면제자신에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명 이벤트 음. 네, 지금 미리 주문해도 중... 돼요? 네, 바로 갈게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밥대를 놓치고 오 어? 나왔어요 오빠 이거 천개로 자라, 천개로 어, 우리 참명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거이이다 But I would never ever ever o u l d believe them no reason s o m e t i m e 지금 대박이에요. 라핑. 음, 기다리다가 철거지 알아가려고요. 사실은 저는 철거자하는거 좋아요. 생각이 어디로 흐르는 대로 듣는 시간을 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예아예 아 예. 원래는 그 그러니까 천명하고서 감사하고 막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천명이 되는 과정을 관찰 카메라로 찍게 됐네 삶은 <웃음> 뭐하나 의도대로 되지 않아요 원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게삶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근데 그중에는 진짜 조금만 우리가 선택한 대로 딱될수 있는 건데 그, 그게 우리의 모든 걸 바꿔볼 수가 있는 거지 부담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트스텝한스때 너무 끝을 미리 생각해놓으면 은 끝이 없잖아요. 어 이거 다 말랐네. t 2 r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데 Sorry.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사랑입니다어 설거지니까 기분 좋아졌어. 깨끗해 <웃음> 끼 어. n e v e 9 e 이야너왜 이렇게 설레발이야? 설레발 진짜 시간 넘부터 설레발 진짜 3 시간 넘부터 대박! 끊어 오 근데 구구칠이 오늘 끝인 것 같아 오빠 헐 구구구에요 지금 구구구 천이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9구구 오빠 구구콘으로 사다줘 9구9기는 하나 둘셋 7이고 빡 축하곡으로 어 우리 청아 선배님을 한번 불러볼게요 청아씨 나와주세요 어떻게 벌써 이야듯이 들어왔어 들어어 벌써 천명 어떻게 벌써 천명이네 오 천명이야! 제 그러니까 손만 나와주면 안돼? 그래서 이것만 좀 전달해주세요 <웃음> <웃음> 증서 그린버튼 투 크리에이터 키키TV 전지적 예능시점 4패싱1000 구독자, 서스크라이버 유튜브 땡큐 짜자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을 저의 1000명 유튜버 분들께 아, 1000명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재미난 컨텐츠 드릴 수 있는 그런 키키가 되겠습니다. 키키? 티키? 키키가 지향하는 점은 제 뭔가 올라올 컨텐츠가 뭐 모일 거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저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웃음> 근데 저의 지향점은 웃음과 자연스러움 왜냐면 제 일기장 같은 느낌도 있어서 즐거운 때를 기록하면서도 좀 자연스러운 저의 모습들도 보여드릴 모습이 제습니다 <웃음> 아쉽습니다. 네. 정명이라는 숫자가 물로 금방 이제 또 내려가서 299명 할 수도 있고 막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걸통해서 뭔가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을 선물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세요. 킥킥. 킥킥. 정명 뭐 이벤트도 많이 하시는데 돈으로 그냥 드리고 이런 거는 시키에게는 맞지 않는 정성. 콤.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캣킨이니다기 제가 며칠을 지나다 나서 이거 편집하고 있는 중에 5천명이 된 거예요. 5,200분이 지금 구독을 해주고 계신데 이게 약간 좀... 진짜 제가 좋은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많이 봐주신 것 같은데 진짜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자 이벤트를 안할 수가 없죠. 근데 마침 패션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름엔 뭐가 필요하죠? 솔직히 저같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여름을 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가 없으면 모자가 없으면 마침 저한테 모자 협찬이. 뿌르르! 지금 새롭게 시작된 신진디자이너의 브랜드입니다 무신사에도 입점되어 있고요 어떻게 연락이 왔냐? 아는 성님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아는 성님의 굴레 어? <웃음> 너무 감사해가지고 <웃음> 일단은 제가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감사를 드리고 제가 몇 개까지 해주실 건지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On the table! On the table! 키키! 키키! 아 키키! 처음 불려보네요 그러네, 끼 <웃음> 모자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브랜드가 더 보니까 되게 울하고 약간 색깔이 색색이 있어요 그렇죠, 맞죠 뭐 올림픽을 겨냥하신 건가요? 최근에 <웃음> 네. 최근에 이런 뉴트로 컨셉으로 만 아 뉴트로 그쵸 네. 또 약간 저랑 좀 어울리긴 하죠 뉴트로가 저는 완전히 막 세련되고 막 이런 것좀안 어울리고 또 그쵸. 약간 좀세지 않았죠? 어 약간 어. 올드하면서도 <웃음> 맨날 맞아 맞아 귀여운 요즘들 어, 오오 그쵸 스트리트. <웃음> 오, 구독자 이벤트랑 엮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천명당 하나씩 계속 다섯 개. 지금 다 아. 명이니까. 아, 배 너무 압박하죠? 천명당 아, 한개 정도 아닐까요 천명당 한 개라니요. <웃음> 아유, 그러면은, 나는 뭐, 안 되겠다. 나 그냥 내 쓰던 모자만 써야겠다.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 다섯 개. 아, 다섯 개더 준다고? 아, 그냥 열 개. 어, 열 개? 네. 이렇게 올라올 때 주면은 만명이될 거라고 이제 오 약간 위기 아닌가요? 네? 증말수가 좀 주춤하던데요? 아우 혹시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5천명 갖고 쭉 하고 싶어요 아 진짜요? 원래 그 정말 200여일 때부터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웃음> 너무 감사드리고 뭐 제가 한번 잘 뽑아볼게요 10분 정도 아, 네. 제거 두개 빼고 10개 죠아뭐 알아서 하지 <웃음> 라서 주세요. <웃음> 네, 감사해요. 들어가시 <그죠>? 네, 저... 네. 네, 키키 안녕. 키키? 원래 5개인데 12개 됐어요. <S> <S>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1 0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빠비바비바바. 빠르게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어디 보자. 제가 기획한 거는 건... 키키? 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 키키키키? 키키키. 키키키키키 키 음? 라방을 진행해가지고 드리딩하고 하겠습니다 해외배송까지 제가 책임지고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러다가 패션 유튜버 되는 거 아니야? 유튜브 패션?